안녕하세요. 성시현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 뒤후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 뒤유려 차기, 자 모양 만들기부터 먼저 하나하나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는 발을 앞에다 두고요, 차기 준비 서기에서 자 띄어 뒤유려 차기도 공중에서 반밖에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요, 회전하는 거에 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보조 발을 자 띄어 뒤차기랑 같이 비슷하게 들어주고요. 자 다음에 띄어 뒤유려 차기는 어, 후려 차기죠. 그렇기 때문에 후려 차기 모양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각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뛰어 뒤로 차기도 뒤 후려 차기의 응용 동작이기 때문에 저희 뒤 후려 차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슈퍼 킥의뒤 후려 차기 편을 꼭 봐주시고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먼저 첫 번째 구분 동작 보조 발 들어 올렸다. 자, 다음에 발을 바꿔주면서 뒤으로 차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발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분 동작 연습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다리를 뻗어주는 연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는 발 앞에다 두고요. 자, 보조발 끌어올렸다. 자, 다음에 발을 바꿔주면서 이제 차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차기 각이 조금 넓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 마찬가지로 이 후려차기의 어떤 무릎 각을 잘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뻗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이제 보조발을 들었다 교차하시면서 이렇게 차는 발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보조발 끌어올려서 자이 발을 이제 교차하는 타이밍에 발을 뻗어주는 연습, 이 동작을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구분 동작은요 한 걸음 내딛으면서 먼저 무릎을 접어주면서 회전하는 연습이에요 자 띄어 뒤로차기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먼저 발 구르기를 자한 45도 정도 틀어주시고요 자 다음에 보조발트어 올리고 발을 바꿔주시면서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걸음 내딛고 자보조발트어 올려서 자 차는 발 바꿔주시면서 9번 동작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한 걸음 내딛고 보조발 들어 올려서 뻗어 차는 동작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고 자, 보조발 들어 올려서 발 바꿔주면서 발을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조발 딛고 차는 발 딛고 자, 보조발 들어 올려서 발 바꿔서 차는 타이밍 만들어서 뒤 후려차기 동작까지 이렇게 네단계로 먼저 구분 동작을 연습해 주시고 뛰어 뒤 후려차기를 어, 모양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뛰어 뒤 후려차기 뭐 여러가지 반복 연습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조발을 앞으로 두고요 자 먼저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보조발 들어올려서 자, 반몸 회전하면서 중심 잡기 연습이에요. 제가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을 잡는 게이 반복 연습의 중점 사항입니다. 자, 보조발 들어 올려서 자, 바꿔 주면서 중심 잡고 자, 발 뻗어 주는 모양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한쪽을 다 하고 어, 반대쪽을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한쪽을 차고 난 다음에 끝나면 다시 이 다리를 앞에다 두고 다시 보조발 들어 올렸다가 또둘 바꿔주면서 셋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번째 반복 연습 방법입니다 자 보조발을 앞에다 두고 자 이번에 중점 사항은 보조발 들어 올렸다가 반몸 회전하면서 중심 잡고 다리를 차주는 연습이에요 차는 게 중점 사항입니다 자 보조발은 전과 같이 들어 주시고요 자 중심 잡고 여기서 이제 찰때 차는 타이밍을 잘 만들어 주셔서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을 조금 더어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느낌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한쪽을 다 하고 다음 반대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 연습하실 때 단계를 두시면 돼요. 한쪽이 이제 잘 끝나서 수련생들이 잘 되면은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자 바로 번갈아 가면서 차는 연습 이렇게 차고 나면 또 발을 그대로 앞에다 주면 중심 잡기 연습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또 들어올렸다가 바꿔주고 또 차주고 이런 식으로. 훈련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반복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 뒤로 차기는 차는 발로 발구르기에서 다음 도움닫기에서 이렇게 도약력을 이용해서 찰 수도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두 발을 이용해서 발구르기하고 찰수도 있습니다 자 때는 이번에 이제 차는 게 중요한 중점 사항이기 때문에 자 먼저 두 발로 떠서 먼저 차는 연습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이 방법이 찰 때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차기 준비해서 회전축을 만들어요 자 다음에 먼저는 도약할 때는 그대로 수직으로 먼저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회전하지 않으려도 되고 위로만 점프만 뛰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어, 뜨면서 무릎을 접는 연습이에요 이런식으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차는 발이 뒤쪽에 있다면은, 어, 이렇게 차게 되면은 작용하는 쪽이죠. 그럼 반작용한 어깨를 잡아주셔야 돼요. 공중동작에서. 그래서 뜨면서 하나, 둘 차면서. 자, 수직으로 뜨고 차고 이렇게 구령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하나하 하나, 이런 느낌으로. 자, 먼저 이 동작을 연습하시고요. 이 동작이 잘 되면 다리 뻗기까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뎌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음에 수직으로 점프해서 둘. 이런식으로 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뻗기 연습은 제자리에서 두발로 이용해서 수직 점프해서 차는 연습 자 한쪽이 다 끝나고 반대쪽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을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반복 연습 방법은요. 자한 걸음 내딛으면서 보조 발트를 올려서 자 다음 발 바꿔주면서 중심 잡는 동작이에요. 자 뛰어 뒤착이라 마찬가지로 한 걸음 내딛는 이유는. 아. 회전하는 쪽에 회전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발을 잘 디뎌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수련이 잘 되면은 말 그대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저 도약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는 회전만. 자, 발 딛고요. 자, 보조발 끌어올려서 자, 다음. 자세 바꾸면서 차는 연습까지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구령을 넣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자, 이 동작 이제 잘 되면은 자한 걸음 내딛으면서 좀 도약력을 상체를 같이 쓰면서 도약력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도약력을 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복 연습은요. 자, 아까 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는 말 뒤로 하고, 한 걸음 내딛고, 자, 무릎 보조발 들어 올려서 바꿔주고, 차는 동작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구령을 좀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떠서 어, 차주는 연습인데, 아까 두 번째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도약력을 좀미용하셔서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찰때 시선, 무릎 각도 연습을 함께 신경쓰면서 주의 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조정도 마찬가지로 타겟이 있다면 거리 조정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딛고, 자, 끌어올려서 자, 발 바꿔주면서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이런 식으로. 자, 리듬감 있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내딛고 자 보조 발 들어올렸다가 자 발을 바꿔 주지요 회전하면서 다, 다음에 마지막 그렇지 않는 동작까지 자이 동작을 리듬감 있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구령을 넣어주시면서 지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하나 둘셋넷자 그래서 이 동작도 숙달이 좀 되시면 자, 한 걸음 내딛을 때 도약력을 좀 이용하고 상체를 같이 이용하면서 도약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뛰어 뒤우려 차기 모양 만들기 자세 만들기부터 다양한 단계별 반복 연습까지 배워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주의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움닫기 할때이팔의 쓰임 팔을 아래부터 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도약력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공중 동작에서 또 팔을 몸에 붙이면서 중심 잡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는 타이밍에서 이 어깨를 반대쪽으로 차는 발 반대쪽으로 해서 어, 몸의 균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찰때이 어, 이 어깨를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차는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도움닫기 할때 직선으로 뛰어서 어, 발 구르기에서 공중에서 어, 이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닫기 할때 뛰어 뒤로 차기 할때 도움 닫기는 살짝 이 곡선으로 곡선으로 어 도움 닫게 해주시면은 발 굴을 때도 편하고 또한 또 회전할 때도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착지 동작에서도 안정감 있는 이 착지를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 곡선으로 도움받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신사범이었습니다.